말씀하시는데, 이제,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지고 해명을 하셨어요. <웃음> 그,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그 내용들은, 이제, 씨앗의 형태의 그, 온전한 것을 다 담고, 이제 씨앗의 형태에서부터 개시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이 그 은혜로 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갈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고 그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런 경륜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건, 그건 너무 우리가 다알 수가 없고 신비를 근데 거기에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그 자체 그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알면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신령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주 자유,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회복할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실제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제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중간에 그 애녹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아주 훌륭한 그 신자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도 나타나긴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 이제 아벨 이후에 셋을 주셔가지고, 그셋 계열을 주님이 보존하시잖아요. 셋 계열이 의로워서 보존한 게 아니고, 당신이 준비하신, 그, 준비하신 그 메시아 안에서 저들을, 메시아를 위해서 그 신실함,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지금 셋의 후손들이 세상에 사람들하고 혼인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뭐 하나님이 사람처럼 뭐가 부족해가지고 뭘 일해놓고 탄식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동, 신인 동성론 쪽, 동영론적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저들이 보존을 받고 보호를 받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저들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하신 거죠 그,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노아,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로세 때와 같기도 하고, 뭐, 그 종말의 그 현상이 그,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고. 지금 갈수록 이제 아마 세상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현상들이 있고, 하나님 이외에 자기 심미적인 그런 행복과 쾌락과 번영과 그 명예 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그, 그 옛날 본문인데? 지금, 지금 시대에도 그 씨앗의 형태에 있었을 때 보여줬던 그런 계시의 그, 그, 그 내용들이 지금도 그대로 반복이 된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엄중하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참 하나님이 지으신 본의를 쫓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았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았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뭐, 엄청나게, 뭐, 번성하는 것 같이 보여서도, 그런 본의와 목적을, 재창조의 본의와 목적을 이루는 그런 모든 것이 돼 있지 않으면, 음, 뭐, 심판밖에 받을 게없습니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심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안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내신 질서도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의 그 우리됨은 21세기의 모든 환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에 가장 뚜렷한 교육 정책 목표 그런 이 인본주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그대로 채 받고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한테도 그렇게 배웠고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술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벗어지지 않은 그런 중독의 현상이 있어요. 그 인본주의하고, 그건 이제 뭐, 휴머니스틱하고 여기서 김홍전 목사님은 저기 헬라주의적인 그런 헬레니스틱한 그런 두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웃음> 그런 것, 우리 이 시대에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려고 해도 다 하나님이 내신 본의와 목적을 쫓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상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고요. 계속 잘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그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똑같잖아요. 가정도 우상이 될, 남편도 아내도 다 우상이 될수 있어요. 우상, 우상의 그...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은 우상숭배하고 성적 타락입니다. 도덕적 타락이에요. 그 도덕은 그 성적 타락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도덕은 그 그런 성적 타락의 그 도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도덕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속성관의 교류라고 하는데, 그, 그 완벽한 도덕이고요. 완전한, 온전한 도적, 도덕이에요 자기, 자기 3위 하나님이 다 동등하시지만, 구속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어, 종속돼서 협력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전혀 그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형식이나 제도도 다그그 그 주님의 그 속성을 반영해서 누려가는 그런 사회인 것이고 가정인 거예요. 그 지금은 우리가 평등사회에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자유, 자유주의사회, 평등사회, 민주주의사회. 근데 신분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분상으로는 평등이지만, 직분상으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는 사회에요. 자기 은사와 직임에 충성하는 사회. 자기가 뭐, 아주 보기 좋지 않게 질서 속에 있든 아니면 뭐 앞서는 위치에 있든 서로 우월감을 갖지 않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은사에 충실하는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가, 정에서도 마찬가지. 부, 언약의 머리로 남편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우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자기 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심 협력할 뿐이에요. 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남자로 안 태어났나? 내가 왜 여자로 안 태어났나? 뭐 얘기할 게 없고요. <웃음> 그런 것들 근본적인 그런 주님의 구원 안에서 그런 근본적인 변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그 참상과 주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잘 알고 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살짝 무늬만 무늬만 기독교인인 척 하는 거예요. <웃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섭리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아브라함의 형태, 아브라함의 그 소수의 그 무리에서부터 그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다수의 그 국가로 그렇게 세우시고 끊임없이 어, 주님이 내신 제도와 질서 속에서, 그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그 영광, 회복, 진짜 복, 그, 그, 그 메시아가 이루실 완전한 사회, 인간상, 그런 것들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개, 개, 저 신명기 저 개명도 주신 거고요. 추레구시 때 뭐, 10개명의 내용도 주신 거고. 그걸 계속 그 이제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저들을 섭리하셨는데 저들은 끊임없이 그거를 대적해요. 그걸 자기 자,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하고 하나님의 제도도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뭐그 신약의 표현으로 보면 그 예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성신민도다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교육받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리고 항상 그 지난주 강설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외모로 사람을 꼭 빠져요 이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아는 구원에 이르면 절대 내가 작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큰 일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쓸데없이 큰일 맡았다고 자존감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큰 책임을 느끼고 더 낮은 위치에서 책임을 음. 지구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지. 이게, 이 교회 안에서도 외모로 취하고, 교회 밖에서도 외모로 취하고. 그게 이제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게 도덕적 타락이에요. 그게, 그 영, 그, 이스라엘의 그 타락을 그 성적 타락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 애국, 애굽의그 장대한 뭐, 그, 그런, 그런 존재? <웃음> 여기 내필름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보고 어 내가 은혜가 은혜를 누렸다 이런 목사가 되면 더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더 좋은 학보를 가진 사람하고 혼인을 하면 내가 더 은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그 수단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구원을 알면, 진짜 하나님을 알면, 진짜 자유롭게, 진짜 신령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근데, 몰라요. 우리,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다, 이제, 나이가 다 다른데, 전, 본 이제, 65세고. 근데, 전 65세 살아왔지만, 저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저 몸도 모르고, 저 정신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알 뿐이에요. 진짜 뭘 모르겠어요. 내가 뭘 아나? 뭘 먹고 살아야, 그, 건강하게,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뭐좀 아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모르겠어요. <웃음> 사람, 제, 제 마음도 잘 모르겠고, 이게 주님이 선택, 가하시고 언약하신 그사랑이 아니면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대인관계를 맺어서 주님의 그리도를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날 살려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요만한 일에도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요만한 얘기에도, 말 한마디에도, 저 사람 표정 하나에도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사람. 저 사람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저 사람 행동 하나에도 넘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세상, 이 세상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그것을 하는 게 굉장히 그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찾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근데 뭐왜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 그 안에서 지, 하, 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요 진짜 자유로워요. 자유롭다는 건내 죄를 인식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자유로. 세상의 모든 그 환경적인 매임, 육신적인 매임, 사단적인 매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주님께 연합됐을 때만 그, 그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말을 어눌하게 해도, 거기 연합된 사람으로서, 그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일을 시켜서 뭐 일을 하지 않아요. 부부 간에 무슨 서로 세력 다툼하지 않고, 교회 속에서 직분 다툼하지 않고. <웃음> 사회 속에서 뭐, 그 이제, 비굴하게, 그렇게 세상에 어떻게 지금 기웃겨서 뭐 지금 떨어지는 거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누추한 생각인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구준이를구준를 우리는 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취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토처럼 살다 죽기까지 자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욕을 먹고 좀 낮아진다고 해도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우리 우리 우리 주님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진짜 자유로워져야 돼. 진짜 그 자유로움이 있어야 사명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움을 느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 독립 독립이 돼야 다른 형제들과 연합이 돼요. 독립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못 이루어요. 이룰, 이루어도 인간적인 이름, 종교적인 이름, 조직, 그, 그런, 그런 하나의 그, 동아리 같은 뭐, 그런, 그런 정도지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의 사회를 우리의 외모로 따져볼 수 있냐 외모를 따지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한 꼭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하는 표현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말이에요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하면서 그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웃음> 그 작은 우리의 그게 이제 그 교자씨만한 믿음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게 시작이고 우리의 사, 신자로서의 삶의 시작이고 그래야 사명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독립됨을 인식하고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것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래야 교회 일을 할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재창조된 백성으로도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도,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아니면 50보, 100보로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의 말이 어느래도 저 사람 중심을 애야리고저 사람이 하는 그런 삶의 그 전체적인 운영 방식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결과를 보면서 존중하는 거지. 그말 잘한다고 똑똑하면 말 잘할 수 있어요. 정리 잘할 수 있고 <웃음> 그뭐 외모도 더 지장하면 더 멋있을 수 있고 <웃음> <웃음> 요즘은 뭐 성형하는 시대니까 뭐, 모든 이다 성형하는 시대니까 성형 외모를 만들어내지만 이 진짜 아름다움을 볼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혼인을 할수 있어요 <웃음> 아니면 진짜 세상 언저리에서 그거 쫓아가다가 칼이 찢어져서 죽어요 <웃음> 이게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 많은데 오늘 절반 정도 하고 내일 이제 다음 주에 절반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그 의미를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좀 하고, 나머지 한세 시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